저거 몇 미터 저기 치는 게? 저거 열말 열말 열말로 몇평 치는 거예요? 열말로 천평을 치잖아요 말이 안맞잖아 아니 그래 말이 안 맞지 그래. 그러기 전안 믿지 뭐 자기들은 이 뒷면에 여기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아, 여기 뒷면 에요 물기가 촉촉하게 묻었잖아요. 네, 네. 그여기 묻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s s 기계는 여기서 치면은, 그 압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네. 실제는 그 물약 아닙니까? 이게 차고는 아픈다니까요. 그래, 그 우선에, 우선에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네. 약효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물 성분이 많이 붙어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s s 기계는 천대일로 하니까, 네. 지금 우리 오는 거는, 같은 천대일인데도 안개처럼 되니까, 압이 또 s s 기보다는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 뒷면에. 아.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 요 상태로 건조돼도, 요거는 한 이틀 정도 하는데, SSG는 24시간, 하루, 하루 밖에 안 된다고요, 그 아, 이게 약속이 안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SSG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3, 400평에 SSG에 한 차씩 돌려야 되는데, 열말로 이걸 뭐, 전병진다하이거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저는 경북 청송에 지금 한 자두밭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2300평에 500리터로 방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2300평에 500리터 자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어떤 얘기 를드실거예요 오늘 아, 예. 영양제하고 예. 요, 생나는 거. 아, 때깔나게 생나는 예, 거. 예, 예. 그럼 요거는 조르기피제 아, 이거 직접 만드세요? 예, 예. 이 조르기피제가 아주 좋아요. 어떻게 만드시는데요? <웃음> 그렇게, 이거 집고 기하면안 돼요. 내 지금 이 새들이 아주 싫어해요. 아, 그거를? 예, 네,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새 쫓는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지금 열, 열두 마리인가, 뭐, 그래, 빼안 돼요. 아, 이거로몇 평을 쳐요? 2,300평. 조류요? 왜? 네. 아 그게 지금 조류기 피제? 네 이게 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의 원액이에요 아. 이걸로 갖고 다시 여기다가 희석해 이걸 두 번에 나눠 쓴다니까요 아. 2300평 이거 하나 더 간다니까 요거 내놔 우리 저 사냥한테 사와 한거 이래 해보니까 1년에 한3천만원 이상 절약돼요 약값에서 이거를 뭐로 방지하실 거예요? 치바렐리에요 치파렐리, 치파렐리. 그, 이게, 이제, 원액 테로 원액. 자, 저게 원액이고, 여기다 희석해서 드릴게예 예, 예, 예. 사장님, SS기로 농약을 칠 때하고. 예. 이 치파를 칠 때하고. 예.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나지요. <웃음> 어떻게 차이 납니까? 지금요, 우리 요, 자두 요, 칠락하면은. 예. 네차 반을 쳐야 돼요. 지금 이거 한 차로 하잖아요. 한차 분량으로 하잖아요. 그럼 4분의 1? 1이 5분의 1이죠, 5분의 1. 1. 네. 5분의 1로 방지한다는 거지, 지금. s l 지치막 편하고 막 앉아서 일하면 일도 수월한데, 이래 하는 이유는 솔직히 요즘 사람 구할 수도 없고, 네. 돈이 드한 거에 비해서 농사가 나오는 게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아껴가면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효과가 또 이게 없으면 또안 하지, 그래도. 1년 농사인데, 네. 효과는 더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15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 비 오고 이럴 때는 거의 열을 한 번씩 해요 아몇 리터 배 지금 치는 게? 신기해? 저거 열말 열말 아, 열말로 열 몇평 열 치는 거예요? 열말로 천 평을 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래 말이 안 맞지 네. 그런게안 믿지 뭐 자기들은 치파렐리 아 <웃음> 누보라 누보라가 뭡니까? 이태리어인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구름이란 뜻이에요, 이게. 구름, 구름. 예. 구름처럼 둥실둥실? 예. 떠 간다? 그런 의미죠. 이 잎이 맞으면 관은 자동적으로 안개처럼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요, 요, 딱 맞아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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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천대 일인데도 안개처럼 되니까, 압이 또에 s g 보다는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 뒷면에. 아,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요 상태로 건조돼도 요거는 한 이틀 정도 하는데, SSG는 24시간, 하루, 하루 밖에 안 된다고요, 와 아, 이게 약이 크게안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에 s g 보다더 좋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에 s g 있어도 안 친다니까, SSG로. 전 바쁘면 자, 영양제 같은 게나 한 번씩 치고, 그렇지광제는 이걸로 한다니까요. 과수 어떤 것등을 하세요? 우리의? 예. 사과, 네. 복숭, 자두. 그세 가지 다 하시는 거예요? 콩, 예, 이렇게네 가지. 입 뒤가 다 맞았네요? 예, 입 뒤가 이렇게다 맞았다니까요. 요, 요, 요래 돼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 이거 복수 아나 지금 자두나 똑같은 효과네요. 예예. 예. 복수를 이렇게 봉지안 싸셨어요? 봉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싸다가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올 그냥 안 싸고 그냥 해요 지금. 안 싸. 대이유가 뭐예요? 이치발렐리 이거 치니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뭐 그냥 하지 뭐. 뭉지 안 써도. 그래 어. <놀람> 어. 괜찮아요. 이게 도치바렐리다반하신 거라고. 예예예.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요. 단저 없이. 내여저 아는 동생도 인연을 나를지켜 보더라고. 인연을. 아. 그래가 그러니까 이번에집안일이사장집에가집안일이 사고 이번에다 이거 샀어요. 아.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 왜냐면은 3, 400병에 SSK에 한 차씩 돌려야 되는데 열 말로 이걸 뭐 전병진다가 이거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가 꺾여 있으니까 아까 그 바로 되는 거는 얼굴에도 맞고 이러는데 꺾어치니까 밑에서 더 올라 올라가니까 치는 사람이 이 약을 맞질 않아요